어, 이제 한 관창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무인방수대인데, 어, 지방에서, 저 위험물 취급소에서 발생한 저장도 했었죠. 그, 화재 관련해서 이제, 요거를 3기, 4기 정도 설치해서 장시간 화재 대응을 하는 걸 보고, 아, 요거 학교에도 한번 있어야겠다 싶어서, 이번에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구성은 오면은, 여기 밑에 막대, 막대 부분이 분리되어 있어서 와요. 요거는 따로 이제 결합을 하면 되고, 어 잠글 수 있는 클립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사로에는 인치반 그리고 트인치 전부 다 이제 체결할 수 있게 어, 충분한 너비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, 오른쪽에 보이는 기둥은 높낮입니다 높낮이 그 발을 밑으로 내림으로써 즉 요걸 몸체 하단부를 들어올림으로써 잠궈서 우리가 각도를 좀 낮춰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네, 기능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뭐 간단합니다 좀 인치반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먼저 아 장시간 화재질환을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먼저 체결을 두 군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그냥 개폐밸브를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면 바로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 너무 고각도다 각도를 좀 낮춰서 어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우측에 각도변경 클립을 푸신 다음에 들어 올리세요. 들어 올리시고, 들어 올리시고 그대로 체결하시면 더 낮은 각도로 방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이 편해야 성공한 장비입니다.